이, 이 핏이 약간 오글거리는 거잖아요 네. 그죠? 음... 비분 떨어지면서 예, 조금 조금씩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온도도 안 맞아도 그렇고요 비록 기운이 안 떨어진 거고 이거는 비록 기운이 살짝 떨어지고 있는 건데 어, 활착 면에서는 사실 약간 노란빛이 도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, 이렇게 보면 그냥 아예 차이가 나잖아요 왼쪽하고 왼쪽이 차이가 나요? 네네 이게 초기 성장 속도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유묘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있으시면 좋으시죠 돌아보니까 이게 다고추묘인가요9 9될것 같네요 다 고추모입니다 어, 실제 제가 실험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 하면 한 70여 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고추모 종을 품종을 70까지 하시는 분은 전국에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? 네, 제조금좀큰 편입니다 아 이거 지금 고추 육묘가몇 개가 있다고요? 한 100만주에서 110만주 정도 사이 정도 됩니다 100만주? 야, 이거 어떻게 다 관리하세요? 아, 저, 저 정말, 정말 힘듭니다. 네. 어마어마합니다, 거가 네, 네, 사실 대부분의 윤무장들은 그 회사의 말을 듣고 사실 그 작황조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아, 그렇죠. 하거든요. 아무리 커다, 크다 하더라도 예, 뭐 전에 뭐 20까지든 30까지 씹어서 이렇게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좀 이렇게 추천을만 받아서 많이 했는데 어, 그런 거를 좀 탈피하고 이제 사실 따로 이렇게 품종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음. 것들을 하려면 좀 객관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음. 예, 단순 육묘장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이제 시먼포를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연산 농약사도 하시면서 네네. 지금 이렇게 또 육묘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시면서 네네. 고추에 대한 연구까지 지금 하시려고. 전국의 농가들하고 특히 네트워크까지 다 지금 말라세 상태예요. <웃음> 네네. 올해가 끽7 0가지를해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요. 그리고 이제 모종 단계에서 그 수머지 같은 게 발생해서 최근에 순머지 이슈가 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뭐 복합 내병계에서만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품종과 상관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한 70가지 정도 해 보니까 어숨 모종을 기를 때순머지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비롯해서 어 어떤 모종은 조금 더 수세가 세고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고 그래서 이제 좀 억제 주력을 대하는 모종이 있고, 어떤 모종은 또 되게 천천히 자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뭐 구별을 하고 알수 있게 됐습니다. 그, 이 앞쪽이 같은 날, 이제 AR 계열 품종이고요. 네네. 이쪽은 이제 복합내병계 품종인데, 두 개는 같은 날 파종한 거거든요. 근데 이쪽은 굉장히 풍성, 풍성하고 이제 초기 수세가 좀센 편이고요. 이제 바라세도 좋고, 더 빨리 자라는 거고, 얘는 조금 더 이제 천천히 자라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더 탄탄하게 자라는 게 있어서요. 뭐, 영양제도 똑같이 쓰고 똑같이 했는데도 거의 전부 다 차이가 생깁니다. 이렇게 하면은, 네, 같은 날한 거니까요. 이게 화면상으로 차이가 날까 모르겠는데, 이렇게 보면 그냥 아예 차이가 나잖아요. 왼쪽과 오른쪽이. 차이가 나요. 네네. 이게 초기 성장 속도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니까요. 유구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있으시면 좋으시죠 예를 들어서 수세가 조금 세다 센 모종들은 억제에 중점을 둬서 육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수세가 좀 약한 애들은 상대적으로 키를 키워주거나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은 겁니다 알고 있는 품종 중에서 예예 어떤 예. 설명 해주실 이 있나요? 어... 뭐 예를 들어서 뭐, 티탄대박 굉장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인기를 풀고, 끌고 있는 품종인데 티탄대박은 어, 수세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. 같은 날 파종을 해도, 어, 반나절 이상 그 씨앗 촉이 올라오기가 시간이 걸립니다. 그 유명할 때 가장 그 문제 중에 하나의 웃자람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, 예, 그냥 영양제나 밝은 재료를 주고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자랄 수 있는데, 모종 뭐 실패하셔가지고 문의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음, 예, 그래. 예, 그런 것들은, 예, 나쁜 품종은 그렇지만 좋은 품종들은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음. 네. 키우니까 얘는 눈을 음. 졸랐는데 음. 뭐 정말 그냥 이쁜 예예 뭐 예. 제일 쉬운 이거는 아 노무바의 티스칸 티스칸 칸. 예. 굉장히 이쁘게 일괄되고 이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뭘 보면 음. 좋다고 음. 그 모종이 일단은 웃자람이 별로 없고요예 네. 웃자람이 별로 없고 일단 모종 현재가 이제 순도 이쁘게 올라오고 이렇게 빳빳하게 일자로 잘 자라고요 예예 그리고뭐 뿌리 매줌도 지금 물을, 물이 잔뜩 담겨있어서 이게 좋은 건지 표시가 날지는 모르겠는데. 물이 지금 뭐잘 내린 것 같은데? 네. 뿌리가 또 유난히 잘 내린 품종도 있고,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. 또 어떤 거는 그냥 특성상 그 대가 좀 가늘게, 똑같은 조건에 대가 좀 가늘게 나오는 애도 있고요. 근데 얘는 뭐 두께나 뭐 크는 모습이나 뿌리 내림이나 다 만족스러운 편이고요. 어, 이런 게이잎이 입이, 입이 약간 오글거리는 거잖아요. 네. 그죠? 비분 떨어지면서 예금조금씩 조금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온도도 안 맞아도 그렇고요 요런 거는 이제 추위나 아니면 비분이 좀 떨어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좀 구매하실 때그 많은 분들이 아주 새파란색으로 돼 있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육류 회사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새파란 것보다는 약간은 노란빛이 도는 게 더 이제 활착이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예, 비록 기운이 안 떨어진 거고 이거는 비록 기운이 살짝 떨어지고 있는 건데 어, 활착 면에서는 사실 약간 노란빛이 도는 게 낫습니다. 밭에 나가도 어, 내가 배부르니까 양분을 찾아서 뿌리가 막 뻗지를 못합니다. 근데 살짝 노란 거는 애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양분을 찾아서 뿌리들이 뻗죠. 근데 이게 물론 뭐 작황을 결정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너무 파랗고 파란 것만 원하시는 것같아갖고 살짝 노란빛이 되는 게 이왕이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. 올해 4월 초 날씨가 그 이상 기온이다 할 정도로 정말 뜨거웠거든요. 굉장히 많이 뜨거워가지고 이제 저는 농약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의 중에 하나가 그 벌레, 진딧물, 총채벌레의 활동이 예년보다 좀 빨리 굉장히 빨라졌어요. 그러니까 그 자가육무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방제안 하신 분들, 지금 가라 엎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. 반드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총체나 진딧물 방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그리고 저 남쪽, 남쪽에서 이제 터널, 부직포 터널 같은 거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셨는데요. 어, 터널 반드시 열어주셔야 됩니다. 예, 열어주지 않으셔가고 어, 뭐 60도까지 올라갔니, 뭐 50도 올라갔니, 이런 문이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터널 했으면은 그낮 온도, 터널 했으면 야간 온도도 그렇지만 낮 온도 때 너무 뜨거울 때는 열어주시거나 하는 것을 반드시, 반드시 권장을 드립니다 이 모종을 가지고 모조를 테스트를 하신다고 들었죠? 는데 네네, 70까지 하는 것 중에 대부분 다 제가 심지만요 그 농가분들 몇 분과 협업을 해서 각 지역에 한분 또는 두분 정도 해서 어 지역에도 이 제가 제 보내드리고서 실험을 해서 지역에 맞는 품종도 찾아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농산TV에서 이 과정들을 다취재 해가지고 과연 이 고추 고추 어떤 고추가 좋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품종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네네. 연구해서 우리 농가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네. 고추에 대한 증상 같은 거 나올 네네. 때 모르시는 게 있으면 사진을 찍으셔서 한국농산 t v 밴드에 가입하셔서 거기서 사진 올려놓으시면 저녁때라도 들어오셔서 네네. 아 이거는 무슨 증상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저희들이 뭐해드실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올려주시면 좀 예, 시즌 중에는 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네. 제가 알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모르면 또 제가 그 농약회사 연구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아. 예, 연구소에 보내서 증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받아들이니까요 받아서 이제 다 올려 드리거나 알려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, 계속 연락 주시면은 예,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창구가 될것 같으니까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